날씨 너무 좋다 진짜. 말이 안 된다. 깜짝이야. 저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. 라이브 방송 때문에 홍대 합주를 하러 왔어요. 그래서 지금 합주실을 가는 길이고 날씨가 너무 좋고 합주실 가고 싶지 않고 젊은 핏볼들이 진짜 많아요. <웃음> 핏볼. 그 라이브 비디오 찍으면서도 머리 색깔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거든요 핑크도 입혔다가 뭐.. 어린지도 입혔다가 어? <웃음> 계속 라이브가 잡혀있는 것 같아요 라디오도 그렇고 그래서 목 관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말을 하면 안돼 <웃음> 근데 나는 만약에 말을 안 하면서 목 관리를 하면은 목은 보호할 수 있겠으나 속이 터져 죽을 수도 있어 <웃음> 그래서 어쨌든 지금 힘들 나아 있고요 어.. 할 말이 없어서 일단 일단 합주실에서 봐요. <웃음> 콧구멍 주했지 너? 안 했어요. 그럼. 그럼. 그럼. 귀신, 귀신 나오겠다 귀신 나오겠다. 갈게요. <웃음> <웃음> 지금은 저희가 대구를 내려가고 있어요. 대구에 네. 지금 중속 신곡을 계속 부르고 있잖아요. 제가 아마 과연 계속 부를 수 있을까 이렇게 그런 그런 좀 듣는데 저그러려고 만든 노래예요. 왜냐면은 어디 보시는 거예요? 저. 여기 <웃음> 어, 여기 정확하게 봐주세요. 아, 내가 좀딴데 보는 습관이 있어. 소화하기 어렵긴 하지만, 소화를 시켜버렸어. 소화를 그냥 시켜버렸어. 아, 너무 짜네 나. 내가 다라한테, 너는 이름이 다라라서 다래끼가 그렇게 자주 나는 거 그랬는데, 다음날 내가 왔어 아, 콘센트가 무슨 방법을 알려줬는데, 콘크리트 못으로, 그 구, 여기 부분을, 근처를 콕콕콕콕 찍으면 어, 다음날 없어진데 집안에서 내려주는 민간요법이니까뭘할 수는 없는데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어가지고 약에 의존하고 있어 알게 모르게 앨범 때문에 좋은 스트레스 <웃음> <웃음> 진짜 신곡 언제 나오냐 맨날 이랬었는데 드디어 나와가지고 너무나도 신나게 활동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내 생각보단 구독자가 빨리 늘고 있어 어 5천명 넘은 거 축하드립니다 예이 예! 영상이 나갈 지음에서한 6천명 가지 않을까 지금 한번 6천명 한번 가지 않을까 손가락 <웃음> 좀지 마. 6천명 한번 가지 않을까 약간 기대해 봅니다 I <웃음> can do a n y t 구요구독해주 구독을 하는 매니저입니다 펼친 구독도 감사합니다 오. 이사 mm -hmm. mm -hmm.